한펜이 얼굴 왜 이렇게 귀엽게 나왔냐 이거 지금 보니까? 얘는 누구야 근데? 너 누구니? 너 누구야 누구냐 너? 누구야 너? 대답해 나구나! <웃음> 나구나! <웃음> <웃음> 공지사항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빗소리가 이번 해가 무슨 3제인지 모르겠는데 약하디 약한 그런 아주 그렇게 약하진 않은 또 그런 애매한 그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빗소리가 쉬고요 저희끼리 일단 휴폴폴 너무 오랜만이라서 손도 풀겸첫 번째 매은 여러분 폴가이즈! 삼베나왜 누나 머리를 쥐어뜼지? 내 거다 이거냐? 안돼안 <웃음> 말려? 안 아, 아, 말려? 네가, 아,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아, 네가 말요? 그렇게 하니까 얘가 나를 아니, 저런 아니. 거안 말려? 저런 거안 말려? 저런 거 말리라고 왜 잡는데? 왜 잡는데? 나도 <웃음> 이상형이란 게 있는데 어, <웃음> 야 <웃음> 아니, 뭐라고? 너 일로 와! 아, <웃음> 나, 너 일로 <웃음> 와! 이걸 듣네 빗소리 부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실까봐 살짝 말씀드리면 목이랑 허리 쪽에 약간 무리가 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맵을 한번 들어가 보죠, 저희 바로. 영상 보시기 전에 좋다, 고한 번씩 부탁드려요.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아니 구독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이거 근데 구현 되게 잘해놨는데? 우와. 이거 거의 그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끼리 하는 폴가이즈는 지금이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아무도 오. 없고 시청자도 없고 게이머도 없고 아무도 없고 여기서 1등하는 사람 치킨 드리겠습니다 오. 아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지 지금 아니지 멈춰, 멈춰. 지금 아니지 부정 방지를 위해서 다손 잡으세요 <웃음> 부정 방지를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3, 2, 1 출발하면 다 놓으면서 출발하는 거야 오케이 네. 3, 2, 1 출발 nope. 아우 하나를 안는데 아우 <웃음> 아니 쟤를 잡아 차라리 아 난, 난 얘를 좋은 잡... 일 마시게 야한 팬이 걷질 않아 얘 <웃음> 누나 꼬꼬 <뽀뽀> 치킨 먹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이거 포인트 도박도 갈까? 잠깐 스탑 음, 포인트 도박도 <웃음> 가자 <이거. 웃음> 자 여러분 포인트 도박 두개 죄! 자 그러면은 3 뭐야 2D 어디 갔어 근데? 저 앞에. 여기 있잖아요. 앞에 어디? 저기. 부정 행위 아닙니까? 어 처음부터 다 시작하는 시 거예요? 나 여기까지 열심히 뛰었는데? <웃음> 어. 아 오케이? 알았어. 거의 일단 고만고만이었으니까 바로 어 들어가자 고고고! 레스고레스고 레츠고! 아츠고어 어, 잠깐! 왜켜데 돼? 얘좀 뛰어! <웃음> 야뭐한편이는 연비 덤이야? 도움이야 지금 <웃음> 아얘 데리고 가야 돼 됐다 됐다 어 왔다 왔다 어? 한편이너 연비 초 아냐? 아냐? 나초 아냐 바로 놓는다 연비님 인기가 너무 많다니까 아 미안해 한편아 미안해 한펜아 미안해 한펜 <웃음> <웃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어?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이런 거안 할게, 안 할게. 어. 아 이게 불빛 들어오면서 투명한 길이 열리네 응 <웃음> 음, 맞아요 아하 이런 식으로 어어 어, 멈춰 어 내손 잡아주는 거야? 지금이야 <웃음> 내손 잡아주는 거 뭐야 그 서위탄 야 아우. 난좀스윗했다그 서위탄 뭔데? 나 거의 다 왔거든요 아, 여러분 아 이때? 어 아닌데? 커졌잖아. 반대야 반대야 좋아 어? 아 반대야? 아나 저장해버렸 양심상 안 하기 아 양심상 안 하기? 오케이 너 비양심이냐 너는? <웃음> 너는. 아 이거 이거를 타고 일단 올라가는 거구나 오예 그렇지 예스 오! 오 예스! 여기 튕겨주고, uh. 튕겨주고, uh. 튕겨주고 튕겨주고 튕겨주고 여기 흘러가면 안되고 오 예! 나2한 올라갔어! 나, 나 일어나질 않아 팜펜나형 <웃음> 어떻게든 나 살려줘 팜펜아! 팜펜아! <웃음> 난 못가 난 못간다 됐다 지금이네! 그렇지! 나이스! 어 왔다 왔다! 나 왔어 어 연비 뭉개지는 중 침착하게, 침착하야라디하게 <웃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어, 진짜 1등 나이스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게 갔는데.. 오 됐다 됐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안게침안하게 침착하게, 침착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짜착등하겠는데요게 어, 어, 플래그 세웠죠? 짐이 생겼어요 <웃음> <웃음> 형 배고파요 <웃음> 치킨, 사주세요. <웃음> 치킨 사주세요 치킨 사주세요 치킨 조비가 <웃음> 붙었어요 <웃음> 야야 연비 욕심낸다. 연비 욕심. 잡아 잡아. 연비 잡아. 야 연비 바지끈이 잡아. 잡아. 야 연비 바지끈. 어오형아 어, 치킨 아, 내꺼예 치킨 내꺼. 치킨 내꺼. 어떨러났다연비떨어어 어, 지금 야 이대로 이대로 왕좌에 오른 어나 지금 다 왔는데. 잠깐만. 어 잠깐만. 힘이 빠졌어. 음... 너는 못 가요. 어 아. 아, 잠깐. 치킨 사줘. <웃음> 어야 라미 라미 라미 옥수. 어어어 어, 잠깐만. 어 아, 쓰러졌어. 야나나어 나, 어. 뭐야 여기 왜 쓰러지는 여기 야야 이거에 아 부딪혀서 쓰러져? 쿠션도 쓰러지면 어떡해요? 야 잠. 와. 아 어어한 팬님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농담 농담 농담 농담 아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나성 내놔 나 이제 나이씨. 나이는? 내성 나이는? <웃음> 세이브 맨 처음에 찍은 사람? 한팬님 오오 희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거 세 마리 야씨 이거를 뿔려? <웃음> <웃음> 잠깐만요 근데 한팬이가 6%! 와와 <웃음> 와! 와! <웃음> 언제나 16배 하하배 <웃음> 16 여기저기 애들 발은 다 잡아놓고 지금 1등을 했다고? <웃음> 쟤가 쥐 같은 애네. <웃음> 뭘쥐 같은 애야. <웃음> 이런 <웃음> 아니, 그쥐색이라는게 약간 그런 욕이 아니라 약간 시비지신 그거지. 어, 시비지신에. 아. <웃음> 어, 자취기 <웃음> 인명, 어, 진면... 어 진사옴이지. <웃음> <웃음> 하필이면 또 내가 소띠네. <웃음> 야, 뭐야. 420만 달다, 뭐야. <웃음> 오. 우와. 야, 470포인트 걸었는데 7,840포인트로 받았대. <웃음> 맵이 좀 짧지 싶어 가지고 제가 약간 구경할 수 있는 가벼운 맵으로 하나 또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해피 워터파크. 아! 와! 워터파크다. 와. 와! 나 진짜 워터파크. 개벤님저 워터파크 가고 싶어. 개벤님 워터파크. 깨베님, 워터파크. 깨베님, 여기 빨간 주보 있어요.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워터파크 가면 갈수 있는데 우리 너무 컨텐츠가 없지 않니? 우리 몸이라도 좀 만들자, 얘들아나 비키니 입고 갈수 있어. 어, 어 연비 아, 비키니 아, 근데 비키니? 미안한데 하나도 안 궁금해.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나! 어? 나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니 아니, 아니, 너니너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어 아니, 아 어? 풀장 안에 들어가잖아? 어 밀려 이거 그거다! 파도치는 것처럼 파도풀이다! 파도풀! 아 밀리네 이렇게! 쫙 파도! 어어! 밀린다는 얘기지! 어어! 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와 근데 저 속도로 공 오면 은 저거 맞으면 뇌지탄 걸리겠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후룸 라이드가 이건가요? 후룸 라이드 이거? 어? 후룸 라이드면은 튜브 타고 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배 타는 그 후룸 라이드가 여기 있네! 아. <웃음> 와! 야 잠깐만 이거 이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여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있네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내가 탈 수가 있어?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내려온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 케빈이 같이 타요 같이 타요 같이 타요 같이 타요 나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오케이. 가 분명히 얘기했어 나 금방 간다고? <웃음> 근데 진짜 워터파크 가면은 저런 말투 나올 것 같아서 취소할게요 기빨리네요 아, 자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고 대박. 저 올라가는 와. 도중에 누르면 다시 내려오나? <웃음> 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아 진짜! 야야 이거 그거잖아! 넓어. 이거 바구니 타고 내려가는. 거 아! 너무 너무. 야 씨! 어런 주정뱅이야! <웃음> 안에 발도 있어요. 발 끼워. 아발 끼우는 거네 이거. 이렇게 끼워서 할게요. 안 끼웠잖아. 내 머리에다 끼웠잖아, 지금. 가자. <웃음> 야, 간다 우와. 우 와, 이거 아, 나 근데 진짜 가야겠다, 야. 야, 우리 8월 말에 한번 가자. 가자, 진짜. 어, 오션월드에 아예 숙소를 예매해 가지고 숙박을 해 가지고 1박 2일로 가자. 안 되겠다. 이제. 8월 말 좋아요. 제 생일이거든요. 이거 1박 2일, 2박 3일로 가자. 그냥 그냥 보자. 오, 투디, 투디 생일 맞춰서 가 가지고 그렇지, 생일 파티하고 생파하고 투디 어. 생파하고. 와! 어. <웃음> 괜찮겠어? 나는 기구 잘못 하는데. 야, 그러면은 라미가 찍어주면 되지. 맞아, <웃음> 아 너가 찍으면 돼. 우리는 신나게 놀 테니까 라미야 알겠지? 맞아. 맞아. 아, 너...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우와, 이거 맞아. 안전사고났어요. 이거 안전사고. 안전. 야, 안 야, 이거. 야, 이거 맨몸으로 내려. 야, 맨몸으로 내려오고 있어 쟤네내딸내 딸로 걸어가고 있어. <웃음> 너무 재밌는데 진짜로. 진짜 여러분 8월 말에 오션월드 야반 갈게요 진짜로. 재밌겠다야. 전세 내는 거죠 오션월드? 어머. 어, 저희가 아무래도 좀 편하게 놀려면 전세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프라이빗한 느낌을 내야 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한 2억 정도 들고 방송 그만둘게요. <웃음> 저 주시죠 그냥 생일 선물. 야 직접 타는 거다. 어 같이 타. <웃음> 아, 나는 이게 <이거> 태. <웃음> 엘로와 근데 면허 있지? 어나 면허 있어. 어, 간다. 면허만. 간데? 그냥 가는데? 조종 안 해도 가는데 얘들아? 오, 어나안 탔는데. 어야 그냥 가는데? 야야 우리 잡아. 우리 둘이 같이 잡아야죠. <웃음> 우리 지금 서로 손 잡고 있어. <웃음> 지금 안전장치 없어 우리 지금. 안전장치 없어 지금. 틀렸어. <웃음> 야 근데 생각해봐라. 진짜로 발만 잡아주는 놀이기구가 있다 생각해봐. 어나발 떼졌어. 나발 떼져. 의자 어, 잡아. 발 하나씩 해, 발 하나씩, 한... 발하나발 하나씩 해, 발 <웃음> <배성 웃음> 하나씩 격 옆에 보트 잡아. 옆에 보트 잡아. 보트. 발 하나씩. 또안 잡혀. 보트 안 잡혀. 안, 안 잡혀. Mean, 그럼 안 잡혀 이거. 흔들 흔들. 발발 다시도. 발, 발, 발 다시도. 어, 오케이 오케이. <대한 stuff> 발 다시도. 형안하줘안하줘 형. 어 한편아. 한편아. 한편아. 발발발 발. 죽으려면 혼자 죽어. 죽으려면 혼자 튕겨 나가. 엉덩에서 이콧떼 이게 하이라이트 아니? 버텨야 돼 이거 버텨야 돼. 어야 버텨 버텨. 아니야 아니야 어, 미안, 이거 미안, 하이라이트 미안, 아니야. 어야 머리 박았 아, 머리 아, 박았다 아, 머리 아, 박았다고. 아, <웃음> 머리 속에 머리 속에. 머리 아 이게 끝나네야 아. 이거 뭐야. 야, 뇌진탕을 주네 이게. 아 근데 진짜 갑자기 우리 자신이 불쌍해졌어요 여러분. 왜? 실제 워터파크에 가서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웃음> 아, 여러분 진짜 8월 말에 워터파크 야방 한번 갈게요 진짜. 이거는 가야겠다 안 되겠다. 근데 너 책임질 수 있어? 비키니? 아니 진짜 나는 얘뭐 어떤 지금 자신감으로 그런 거를 얘기를 했지 싶어 너 아니 어차피 구명조끼 멜 거고 <웃음> 아아안에 <웃음> 있다. 어, 어, 구명조끼 멜 거고 뭐, 뭐 비키니는 입었겠지 안에 너가 찾는 비키니 <웃음> 이 안에 있다 이상하게 야방 계획이 생겨버린 맵까지 잘 구경해봤고요 아 재밌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저때다고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노바 안녕.